지금 여기는 어~ 저희 독 컴백 첫 방송이죠. 앵커한투다운 어~ 대기실이고요 저희는 이미 어제 새벽부터 이제 사전 녹화를 다 뜨고 오늘은 이제 생방송을 참여하기 위해서 대기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정기선주 준비하면서 수, 수월하게 나왔던 곡은 뭐가 있었지? 수월, 수월한 곡 사실 거의 다 많이 수월했어요 물론 만드는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뭔가 막 막히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수록곡들은 다 제일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독이 제일 힘들었죠 독이 제일 만들기 힘들었고 뭔가 고민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관련 회의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독이 가장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 수록곡들은 뭐 굉장히 나름 시간은 뭐 오래 걸렸지만 소홀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독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이제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특히 오늘도 그렇고 사전 녹화에 이제 대기하시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해가지고, 저희끼리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얘기를 진짜 했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너무 큰 힘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와주시는 그 귀한 발걸음 저희가 더 열심히 빛내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윤정환입니다 나도 모르게 공을 줄 잡고 별 만들고 있었네 뭔지 알지 별 아무튼 나잘 만들고 너만고난 쌍별까지. 쌍별의, 다 쌍별의 탱크. 나비로만도 탱크도 만들고 다 만든. 그래? <웃음> 그 정도면 마술사 아니야? <웃음> 일단은 페니컷 세븐 곡 곡을 작업하러 갈 때는 딱 저희끼리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미션을 줬어요. 이거 가사를 어떻게 풀지. 근데 제목은 정해졌었어요. 이사치. 저희가 1 3월이랑 무너커 유메이드 마이던의 시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13월의 춤은 어, 그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달빛의 기대 춤을 추면서 기다리고 있겠다. 우리 13월을 만나자 했는데 무너커에서는 그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와 아예 공기발바 아, 이제 올라간 거예요. 달에 도착한 거예요.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이제 서을 거짓은 뭐. 불태우고 서로 믿자 뭐 이러면서 그 믿음을 갖고 이제 올라갔는데 2 4세7 항상 계속 생각해 왔는데 그렇게 생각해 왔던 그 누군가가 <웃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허탈한 마음 그래도 아직 나는 널 계속 생각할 것 같다 라는 내용의 어 가사를 써보자 해서 그렇게 가사가 나왔는데 D a 이좀 감성이 되게 풍부해서 벌스 부분에 되게 많이 디에 아이디어가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희 팀 안무는 또 저희가 만들어야 될것 같아서 왜냐면 이 가사에 대한 이해도가 저희가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리고그 때문에 저희가 제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랑 디노랑 한 3시간 만에 짜고 왕곡 안무를 만들고 나서 이제 다시 또한번 감정선과 안무의 좀 디테일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제 입으로 일만하게좀 그런데 천재인 줄 알았어요 저 왜냐면은 아주 구성이 아 갑자기 딱 생각나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자만이 아니라 저도 제가 대견했어요 아 이번 앨범에서 퍼포먼스 팀 타이트 빼고 애정이 많이 하는 곡뭐 이게 애정이 많이 가는 곡은 거짓말을 하고 요즘 꽂힌 곡은 네트워크라 어저께 밥 먹으면서 네트워크 러브로 다시 하면 됐는데 어그 딥하우스 그 세션들이 어, 대박이더라고요 춤추고 싶게 만들었어요 진짜, 진짜? 안무 짜고 싶은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어, 마음 같은 게 정말 굴뚝 같지만 아, 또 이제 아, 거기 부른 멤버들의 소중한 곡이잖아요 거기에 또 형들이 디에이티 형이나 준영이나허번스 팀이 있기 때문에 안무를 정말 잘 짜줄 거라 믿고 저는 형들에게 온전히 좀 줘야죠. 아 그럼 진짜 자신 있어요. 뭔가 너무 제가 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딱그번논이 형과 슈아 형과 뒤에 준영의그 뭐랄까 성향들을 조금 이렇게 잘 어울리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춤추기 좋은 신발 있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발이 가벼워야 되고요 그리고 좀 말랑말랑해야 돼요 로퍼라고 해서 너무 딱딱하면 은 동작이 안 되거든요.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거. 너무 매끈매끈하거나 이런 것보다 살짝 고무 재질.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이랑 환경에 따라서 좀 이렇게 미끄럽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럴, 그런 것도 좀참완에서 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프로는 연장 타서 잘안 하죠. 하지만 그연장을 신중하게 고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허, 내가 말했고 너무 멋있다. 이거 어떡하냐. 일단 여러분 좀 조용히 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븐틴의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생방송 올라오기 전에 좀 쉬는 시간이 있어서 지금 멤버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드투를 가면 굉장히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그럴 때마다 하루 정도씩 이제 짠 시간 뭐 이게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멤버들 쉴 사람은 쉬고 관광 다닐 사람은 그 주변 가까운 주변 약간 돌아다니는데 저는 그런 시간에 항상 돌아다 웬만하면 돌아다니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 나라에 언제 또 다시 가보겠어요. 아! 뮤지컬 보러 갔지 뮤지컬 뮤지컬 보러 가가지고 그쵸 그런 것도 되게 지금 생각하면 또 추억으로 남는 게 도겸이가 이제 그때 뮤지컬을 한창 하고 있어서 어, 우리가 언제 이런 걸 해보겠어 도겸이 뮤지컬도 하고 이렇게 유명한 작품을 뉴욕까지 와가지고 그 타임스퀘어를 저희는 둘이서 돌아다니고 둘이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한번 사진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타임스퀘어에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역광인 거예요. 사진도 잘안 나와. 네, 호시랑 정환이 이 둘이 응. 서로 사진 찍어주고. 아 이때가 도경이랑 같이 영어 아, 뮤지컬 보러 갔었을 때인데 아무튼 이러한 추억이 있습니다. 아전 보는 내내 울었어요. 너무 울어서 옆에서 이제 저희 매니저 형이 계속 웃으면서 왜 우냐고. <웃음> 제가 너무 코를 훌쩍훌쩍 거려가지고. 이게 그러죠 옛날 때부터 도겸이의 자신 없던 자신이 없었던 모습들 이런 저런 모습들이 막다 생각나고 뭐 연습실 연습 끝나고 막 숙소 가라고 하면서 했던 말들 뭐 콘서트 할 때도 막 도겸이 울던 거막 이런 게 생각나는데 거기에서 주인공이라는 그걸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장하고 스풋하고막 옛날 일들 막다 생각나면서 아 이렇게 도겸이가 발전을 하고. 많이 성장을 했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면서 계속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2주차 뮤직뱅크에 왔는데 저희 1위 후보에 올라왔습니다. 아직 생방송은 안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1위를 한다면 저희가 세레모니 링키스, 반지 키스 세레모니를 하기로 했거든요. 아무래도 혹시가 제일 잘하지 않을까 키스는 혹시가지. 잘하면 안 된다, 안 생각합니다. 한번 더, 혹시가 한 번. 더. 호시가 한 번. 네 여러분 본방대 네, 기대해 주세요. 저희가 오늘 꼭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퍼플입니다. 보라색, 보라색 바지와 이따위 보라색 재해이고요 안에. 아, 네. 아니, 나아이 아니라 그... 잠시만요 아, 여기 이름이 써있어요, 이렇게. 아야. <웃음> 마이크로 절 <저를> 치시면 어떡해요. <웃음> 여기 조그맣게 DK라고 써있어요. 보여요? 몰라. 진짜 조그만아 세븐틴 써있고 DK 써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알수 있습니다. 나 한다. h e 허쉬. Hey, d i h 쉬 누나, 컨디션 어때? 컨디션 어때? 아너말안할거해다행 좋지 뭐야? 응. 천! 천하천조 천세! 근데 이제부터 월, 월, 월툴 시작하니까 아마 운동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호텔에서 헤, 호텔 안에서 헬스장 가까우니까 스케줄 끝나고 뭐 이렇게 운동하고 나서 상마 이렇게 하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가기도 해요. 힘이 이런 거는 충분 하는데 근데 저몸 상태에 약간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 무대 때문에 어 약간 조금이라도 좀 해야 된것 같아요. 아니면 나중에 되면 진짜 다친 것 같아서 어, 며칠 전에 병원 가서 응. 건강 건강검사 했습니다 그거, 그거는 사실 약간 아 푸는 것보다는 혹시 우연히가 하는 거죠 아, 근데 여러분도 사실 건강검사 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 아, 우리 모두 캐러분들 아, 우리처럼 이렇게 항상 뭐 없어서 건강 지키면서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이돌 뒷걸음 인터뷰 민규 주 아, 컨텐츠 괜찮다. 뒷걸음인데. 네, 뒷걸음이 세훈진이 2대공약이요 맞아요. 일일 하게 됐는데 일일 공약을 반지 키스. 저희 새로운 반지에 키스라는 세레모니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어 그냥 그 방송에서도 하는 것도 좋지만. 네. 후진 <웃음> 반대쪽으로 누우 계시죠.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부수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무면허죠. 이게 <웃음> 어? 백 좋은데요. 어떤 사진을 조금 올려서 하면 되는 네. 가 방송에서만 하면 좀 그러니까, 좀핸카페도생카를 같이 하면 이렇게 올리는 걸로 내가 찍었을 때, 래 지금 미리 찍는 건 미리 찍고, 일등 하면 기분 좋게 올리고, 일등 안 하면 기분 좋게 간직하자. 간직하면 되지. 아, 그래 이것도 올려도 뭐... 그때 아쉬웠구나, 이렇게. 네, 이모, 이모, 이모, 이모, 이때 이모, 이모, 이모, 음... 아 아닌 것 같은데. 셀카 <웃음> 네. 찍을래? 너가 냄새가... 찍어서나 아. 손가락 진짜 아. 힘들어. 아. 와 진짜 있다어형 아. 아. 핸드폰 무겁다. 이 셀카를 올릴 수 있을지. 그럼 네, 어쨌든 네, 네. 또 우리 인터뷰 토크를 한번 뒷걸음질 토크를 한번 또 하나 가볼까요? <웃음> 지금 케반이 궁금하신 건가요 아, 아, 참, 우선은 근데 처음 나왔을 때는 캐럿들도 조금 당황하지 않았나 당황이야? 네. 아니요 많이 좋아했지 아니 세븐틴 이런 걸? 아 그런가? 근데 첫 티저를 봤을 때 굉장히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이미 뭔가 좀 굉장히 어, 어두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어, 그런 암시를 계속 티저에 담았기 때문에 첫 캐럿들이 아마 타이틀곡이 독이었을 때 그렇게 놀라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예상이 맞을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객는 출입 고지입니다. 네. 용사 진짜. 조감합니다 그러면은 뒷걸음질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뒷걸음질 터뷰마무리의 끝은 우리 엄추고 카메라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세, 에잇. 네. 에이. 그런 느으로요 안녕하세요. 와우와와우다 끝났다. 니다 끝났다. 끝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다 끝났다. 끝다다다 오늘 현장에 정말 많은 팬분들도 와주시고 맞아요, 또, 예, 진짜 네, 예. 정말 우리 팬분들이 저희를 열심히 예. 정말 최선을 다해 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신 덕분에 저희가 1등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하 예. 팬분들이 저희한테 막 맛있는 거 먹고 힘 먹어 왔는데 저는 저희보다 정말 저희를 응원해 주셨던 많은 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제일 기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고 제일 맛있는 거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말씀 너무 잘한다 할 말이 없네 너무 진짜 너무 고맙고 진짜 민경오 말대로 맛있는 거좀 챙겨 드세요. 네, 와,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없이 으 못해요. 고맙습니다.